그리스 이씨는도도 왕자. 같지? 씨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그씨으수가 누구야? 으수씨수미씨 야수가 누구야 야수 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왕자 씨 왕자? 으이씨. 똑같 그러니까 테리가 야수라는 거지? 불러줄까? 다 먹었는데 응. 테레 다 먹었어. 응? 다 먹은 거야. 다 먹었으니까 안 나오지. 다 먹었으니까 안 나오지. 너무 맛있어. 어, 그래? 이거 혜리가 그동안 못 먹었던 그건데, 푸른 주스인데. 푸른 주스 옛날에 엄마가 먹였는데 혜리가 너무 못먹겠다 그랬던 거 있잖아. 근데 그거야. 응, 어, 근데 이게 맛있지, 이거. <웃음> 진짜. 안 먹었어 먹었어 응? 아, 계속 걸어가는 거 같은데 뭐가? 걸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뭐가 걸어가? <웃음> 지금 뭐가 알아? 도깨비 도깨비고안 오는 거 도깨비가 안 온다고? 아까 친구가 간 집에 간거 같은데 혜리야 너 진짜 그렇게 말하면 도깨비 아저씨가 듣고 오지 네. 도깨비 아저씨 들으셨죠? 혜리가 장난이라고 하네요 안 <웃음> 벗었다가 잘해서 엄마도 연기 한번해볼까 응, 응. <웃음> 미안해 미안해 진짜 진짜 아니야 없어 안와 왜? 혜리는 어? 왜?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누가와 도깨비 안오지 어저께 혜리한는 응. 왔어 응 맞아 해리는 말썽꾸러기니까 오고, 해리한테는 안 와. 그래? 어, 도깨비는? 네. 도깨비는 해리가 무서워. 도깨비한테는 도깨비가 해리야. 룰태왕이야. 어, 롱다리잖아. 어, 무서워. 뭐가 무서워. 토스트가 뭐가 무서워. 언니처럼 이렇게 잡고 먹어. 어? 테리야, 하나씩 잡고 먹은 게 어때? 흘릴 것 같은데? 엄마 해줄게 아 지금 뭐몇개벌을 드시는 거예요 아줌마 <웃음> 맛있어? 응응 음, 맛있어 맛있어? 때리도 먹어 라디오 어딨어? 응? 라디오 어딨어? 응 라디오? 응웬 라디오? 엄마 먹을래 비행기 소리. 안녕! 비행기 오면 오늘 캠핑 나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비행기 소리 무서워? 비행기는 테리가 더 무섭대. 난? 응? 무섭지. 왜? 응, 저렇게 샌드위치를 양손 잡고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왜? <웃음> 그 인간 잘안유했어 응. 앙 아, 먹어. 오. 응. 맛있지? 응. 그냥 봄이네, 봄. 여름, 응. 여름이니까 더운 거야. 엄마 보여? 엄마 더워. 너는 바닷가가 있어요, 여름이라고 생각해? 응. 그러면 바다 갖고 올까? 엄마가? 응. 응. 아, 잠깐만. 바, 엄마가 바다 갖고 왔어. 어디서? 저기서 갖고 왔죠. 뭐가 뭐뭘 담아 왔어? 응, 여기 핸드폰에 담아 왔어. 소리 들리지? 파도 소리. 응. 이제 여름 맞지? 응. 응. <웃음> 엄마, 못 이제 왜 시끄러워? 어. <웃음> Yes, I think. What e What t a h 1 <웃음> 0일 11. 단1 생일 운동회를 실시어요 14. 과연 15. 누가 1등을 15 차지할까요? 셨습니다 다음 어. 영상에서 네. 확인하세요.